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2007년부터 K워터 대학생 서포터즈를 시작해서 올해로 6기를 맞이했는데요 올해 2012년에는 전국 41개 대학에서 301명의 학생들이 모두 9개 지역 79개 팀을 구성해서 K워터와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해서 7개월 동안 아주 뜨거운 활동을 펼치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K워터를 알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케이워터 대학생 서포터즈 제 6기의 활동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춘천지역 등 아주 돋보이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테마사 사장상과 유럽 배단여행 상당의 상품권이 쓰여집니다.